안녕하세요. 엄마의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이제 그 얼갈이하고 열무하고 해가지고 조금 담아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갈이 한 단, 열무 한단 이렇게 사서 음. 이게 절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념해서 이제 담아보려고요. 아, 어, 네. 얼갈이하고 열무하고? 예, 예. 아, 어, 그래요. 예. 시작해보세요. 네. 네. 네. 만나게 해보세요. 내가 감자전분으로 예. 요거 조금 아. 이렇게 풀을 썼어요, 예, 네, 풀 썼어요. 음, 감자 전분 풀. 예, 네, 예. 네. 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추를 갈았어요. 고추를 또 갈았어요. 아, 네. 그래요. 고추 한, 큰 고추. 예. 네. 냉동실에다 얼려놨었어요. 네, 네. 그거 이제 한 6개 정도 갈았거든요. 음, 6개 정도? 예. 네. 네. 생강. 아, 생강 다진거 네. 다진거 네, 다진 조금 많이 넣으면 안좋으니까 네. 네 그리고 마늘 마늘 다진거 예 네, 마늘 얼려놨던거 네. 네. 여기 이제 젓갈 있잖아요 젓갈, 젓갈 요정도 넣었어요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 네, 예. 까나리 액젓 넣고 스테비아. 스테비아. 네. 설탕 대신? 네, 설탕 대신 한 스푼 반 정도 네. 네.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요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음. 고춧가루가 너무 많아서 양념이 너무 많으면은, 음. 음. 런 맛일 것 같아요. 풀을 서 그런가 걸지 그냥 응, 이게 감자+ 감자 전분가 루썼거든요 감자+ 감자 삶아갖고도 응. 으깨갖고도 담거든 근데 그냥 전분가루로 접어갖고 저기 응. 풀서갖고 네, 이렇게 했어요 소금 조금만. 소금 음, 그렇죠. 음, 맛있는 차. 국물 조금만 더 넣어드릴게요. 음. 그리고 이제 쪽파. 쪽파? 쪽파가 조금 머리가 음, 이게 조금 맵잖아요. 아니요, 아직 아직 맵지는 않은데 머리가 음. 조금 두꺼운 거같아 <웃음> 이 음식을 <웃음> 보더 배가 벌써 요동을 치네 배고파 그래 네. 아 배고파요 아까 간식 당신 안 드셨어? 아 이건 먹었는데도 응. 아 이렇게 맛있는 냄새만 나고 막배 속에서 난리가 났다. 아, 건강한거예요장 운동이 활발해 갖고 막 어디 점잖는데 못박아서 찌르거려고 <웃음> 옆으로 비스듬하게 그걸 잘라. 왜냐면은 이게 머리가 조금. 응, 음, 음. 소리 좀안 나게. 글쎄, 다치게. 예. 어색하지 않지? 자, 그럼 이제 장갑을 끼고요. 네. 자, 보물해 볼게요. 생각보다 금방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 닦아서 절고놨으니까 아이 그리고 이거 한두 단어는 엄청 뭐 간단하고 식, 쉽게 간단하게 쉽게 해먹는 거간단하면서 네. <웃음> 쉽게 맛있게 해먹는 거아저 싱거러워 보이네 음, 많이 져서만 툰내 나죠? 가진 가진 툰내가 나죠. 오. 음. 맛있겠다? 예, 아, 네, 많, 이게, 많, 많 건데. 이게 두 단인데, 그렇게 음. 많네요. 음. 어, 색깔만 봐도 뭐아 봄이 봄쳐가 금방 온것 같아. <웃음> <웃음> 당신이 워낙. 맛있게 담으니까 당신 김치 맛을 본 사람들은 김치를 팔으라고 그러잖아. <웃음> 근데 이게뭐팔 일이에요? 뭐. 힘들어 우리 해먹는 것도 그렇죠. 팔이 아프잖아요. 네, 당신은 팔이 아파서 안 돼요. 오늘, 오늘 저녁에는요 뭐. 네. 열무김치를 담고 네. 또 코다리찜 좀 한번 할까요? 그래요, 코다리찜 해서. 이거는 이거는 금방 못 먹는 거예요? 아니 금방 먹어도 돼. 근데 이, 음. 조금 익어서 먹으면 좋지. 네. 그러면 이거는 먹는 장면은 못 찍겠네. 그래요, 코다리 코다리찜 해서 그 먹는 거 찍지. 왜냐면, 하 이거, 고추, 빨간 고추, 이걸, 말른 것도 좋지만, 이렇게 냉동실에다가, 사다가 넣어놨다가, 김치 담을 때 이렇게, 이렇게 몇 개씩 갈아갖고 담으면, 음. 더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는 거 같아요. 음, 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가루보다는 시원하죠. 가루도 좀 넣어야 돼요. 그렇게. 음. 이것만 또 넣으면 안 되고, 가루도 좀좀 넣어야 돼요. 맛있는 영상. 씹는 거. 아, 이 생겼네. 더, 더 비우면 안 되고, 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요 음. 어, 그릇에다 곧바로 담을 거예요 네, 이제 그릇, 그릇에다 담을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찍을래? 음. 네. 이렇게 해서. 자, 손을 떼보셔 봐요. 먹음직스럽고 음. 맛있게 담아요. 네, 그렇지. 예, 예. 냄새가 벌써 뭐? 예. 음, 아주 훌륭해. 훌륭하죠? 예. 음. 너무 비비면은 음. 이게 풋내나. 요즘은 아, 그냥 그렇죠. 적당히 비벼갖고 음, 음, 음. 그냥 담어야지. 네, 예. 래 그래, 음. 요거 써대 그래. 그러면 요, 어떻게? 해? 이거 다 사진? 됐어요? 예, 사진을 찍지? 네, 다 찍었어요. 이거 나중에. 저거로 이제. 찍으라면. 아니, 아니, 이거를 카메라로. 돼. 아니, 이거로 찍어도 돼. 이거를 네. 찍어서 여기서 또 썸네일을 뽑아내면 되니까. 음. 그래요. 그러면은 자. 조금 익어갖고 네. 먹을 때 다시 또 사진을 찍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그죠? 열무, 열무 좀좀 좀 들어봐요. 달아 좀 조금 들어봐요. 좋겠죠? 음, 네, 그래요. 자, 오늘, 오늘 그, 저 김치는? 예 네, 오늘은 열무김치 담긴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고 마무리 합시다. 예 아. 다음에 또더 좋은 음식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있어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수고 있어요.